뭐지? 너 뭐해? 너 엄마 쭈쭈 빨았지? 아저 말썽쟁이 얘 지금 혼낼 거 알고 일부러 저한테 애교 부려요. 안? 안 된다 했잖아. 뭐지? 안 된다고. 뭐지? 뭐지? 지금 순이 쭈쭈 빵. 응, 음, 덩치도 순이만한 게 야. 너 어, 엄마 쭈쭈를 왜 빨아먹어? 응, 음, 빨아먹혔어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음, 이게 뭐야? 뭐지? 이게 뭐야? 뭐지? 야 뭐해? 왜? 왜? 지금 뭐 삐졌다고 뭐 그러는 거야? 뭐지? 어, 왜 거기 있어? 높은 데가 좋아? 어, 뭐지? <웃음> 귀여워. 뭐지? 아, 뭐지? 모찌, 모찌 발바닥. 체리. 아! 이거 발표 되죠? 네. 체리야. 너 모찌랑 그러지 마. 둘이 뭐해? 어 깜짝이야. 아하! 아이씨! 시이새이이야 야! 야, 야. 야 잠좀 자자. 너왜 이렇게 신났냐? 진숨 해색 쉰다. 아 웃겨. 들숨 레음 들숨 레음 들숨 레 아미찌미찌야 제발 <웃음> t u m b 체리! u a d m